총선 결과에 대해서 민의를 수용하지 못한 투표 조작 주장이 점입 가경인 것 같습니다.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가 조작되었다면서 라 보수 유튜버들을 초대해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투표 조작의 증거라며 투표 용지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선관위는 해당 투표 용지가 경기도 구리시에서 탈취된 용지라면서 민 의원이 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어, 하였습니다 투표용지를 탈취한 행위 자체도 불법인데 어, 그렇게 불법적으로 탈취된 어, 투표용지를 국회에서 버젓이 공개한다는 것도 참 어,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미래통합당이 어, 자당 위원에 이런 행태를 가만히 두고만 있는지 어,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혹시나 총선으로 어, 드러난 어, 민심을 아직도 당 차원에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지금은 민심을 왜곡하고 신랑할 때가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할 때라는 점을 강력히 좀 경고합니다.